인삼 재배에 대해서 저희 비료를 포함한 인삼의 생리장애와 비료를 포함한 것을 해서 저 인삼 재배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삼은 꽃뭐이 이제 꽃이면 종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줄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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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는 여섯 개, 많게는 한 여덟 개까지 지근이 형성이 되죠. 지근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근 자체가 전부 다, 뿌리로서 다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1년근 때 여섯 개에서 여덟 개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실은 죽숨 다 말라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약간 2년근이 되면서 두 개에서 많게는 세개 정도 살아남겠죠. 그래서 두개 내지는 세 개에서 살아남은 지근들이 그말 그대로 사람인, 사람의 모양 모양처럼 다리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라 그러는데 그 인삼 그리고 나서 그 지근에 직은에 의해서 지근에서 다시 세근이 형성이 되고 그 세근들은 물미라고 그럽니다. 물미라고 해서 아주 그 거의 99%가 물인 그 건물체가 거의 없는 뭐 양분을 그러나 그 물미가 양분을 다 흡수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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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루 일주일에 한 10만 눅수로 보면, 대략 인삼은 만에서 만오천 눅수, 뭐, 적게는 오천 눅수에서, 뭐, 만오천 눅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눅수에 대한 그, 어, 햇빛을 요구하는 도가, 햇빛 요구가, 통상적으로 온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량이 좋으면, 광량이 좋으면 인삼은 오히려 호흡작용이 강해져서, 아 저기 낙엽이 되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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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저온 수정물이, 인삼은 그래서, 어, 전엽기가 되면 보통 뭐 10도 정도만 돼도 생육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냉해를 받는 온도는 0.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주로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온, 쉽게 얘기해서 냉을 얼지는 않지만 입에 이제 저온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긴 수술은 수분인데요 어 물론, 물론 뭐 모든 식물들이 수분에 과다하거나 그다음에 수분이 적거나 그런 거에 뭐다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아까 인삼 제가 말씀 인삼의 물미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5월 뿌리가 굉장히 신장력이 좋고 비대가 좋은 5,6월달에는 인삼의 수분이 없어서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어, 인삼 뿌리가 마지막 비대기와 그 다음에, 그, 인삼 뿌리 자체가 뭐라 할까요? 내용물이 찬다고 그럴까요? 그런 비대기 때는 오히려 장마가 와서 과습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어쨌든 간에 염, 뭐, 수분에도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또 일반 작물이 보통 5.5에서 6.5의 산도를 좋아하는데 인삼은 약산성입니다. 그보다더 산성. 보통 4.5에서 5.8, 5.8, 뭐 6까지도 괜찮아요. 뭐 4.3까지도 괜찮기도 하고, 근데 가장 적합한 산도는 4.5에서 5.8, 5.8이라고 해서 어이 산성 토양의 부식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을 띱니다. 예전에는 인삼이 그 어떤 인삼의 뿌리를 잘 뻗게 하고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양토, 모래가 강한 사질성 토양들을 많이 권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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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5 정도인 그런 그 재배지를 예정지를 구하시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기물 좋은 유기물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시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조절이 많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인삼은 통상적으로 일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통상적으로 오에서 일반 작물이 원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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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흡수가 다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약산성에서 달달한 드럼이란 미네랄과 실험 미량 요소의 흡수가 잘 되는 이 pH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인삼은 질소인산가리 비료도 필요하겠지만, 철율류를 포함한 미량 요소의 흡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를 항상 잊지 않고, 그질소인산가리 비료와 미량 요소의 바란스를 맞춰서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량 요소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필요하고요. 어, 통상적으로 인삼을 뭐 재배하시는 분들이 객토를 하고 아니 천여지에 뭐 객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 것도 농사를 지체하는 곳에 아마 하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물론 객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시 이제 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객토의 의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 2 년은 효과가 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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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런 미네랄을 또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인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정지에 저희는 실은 알가소일과 하이그린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황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기 낙엽, 죽이 빨리 져버린다든가, 황증이 된 빨리, 요 6월달에 황증이 나타나든가, 그런 보장들을 듣고는 매년 클라이언트 한 포에 알가소일 한 포를 어, 3월 상순에서 4월 사, 상순 전에 그때 어, 뭐 무조건 살포하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게 염류장애에 대한 그런 황증 피해 아니면 은그 세근발달 예를 들어서 어, 그의 고온이 돼서 조기 낙엽이 오기 나오면 내년에 뿌리 발달이 잘안 되고 잎노가 잘안될 겁니다 그런 토양 같은 경우는 더 적극 권장을 해 드려요 그래서 미리 한번 상순에서 4월 초 상순 사이에 살포를 해주시면 이런 그런 장애들을 어, 극복하고, 어, 그 다음에 이런 효과들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 규산을 포함한 미량, 어, 미량 요소와 미네랄 제품들인데요. 이 하이그린들이 식물이 탄산가스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 만든 것을 실은, 어, 뭐 씨앗이든 뿌리든, 이제 통상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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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효소장이 좋아져서 결국은 양분일, 양분을, 양분을 잘잎과 뿌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삼이, 어, 조기낙엽 되지 않고 뿌리가 잘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가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가소일은 뭐, 말 그대로 유기물과, 어, 유기물이 이제 부식산입니다. 부식산과 해조박. 해조박을, 박인데, 저희들이 그 영양제 중에 가장 좋다는 영양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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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뿌리 발달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리 인생물을 증식하고 하는데 토양 개선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수용성 규산이 한 60여 프로가 되는데, 이 수용성 규산에 의해서 규산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굉장히 조직이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광합성을 증진하는 효과. 규화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규산이 식물 세포 내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광합성을 약 많게는 20% 정도까지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작이 심하거나 염류가 염류질이 심한 예정지. 그 다음에 황증이 계속 나타나고 전문의로 일찍 고사하거나 어저 고사하는 포장. 그 다음에 줄기 가늘게 뭐 통통하게 어 크면은 키가 커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가늘게 크, 크면 크면서 옷자라는 포장. 그런 것은 결국은 축이 가늘게 큰다는 얘기는 동체가 안 좋기도 하지만 뿌리 발달이 잘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포장 그다음에 고온기에 입이 심하게 처지고 고온기에 입이 처진다는 얘기는 호흡을 많이 하는 부분에 뿌리에서는 양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수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후분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입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론은 뿌리 발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고온기에 입이 처... 심하게 처지는 포장 그다음에 줄기 크고 잎색은 진하나 가을에 잎이 너무 줄기 두껍고 큰데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발달이 안돼 있어요. 결론은 그건 뭐냐 질소와 칼이에 의한 집계에서 NK에 의해서 줄은 어 크고 잘 컸으나 얘네들이 잎에 있는 양분을 광합성을 잘해서 뿌리로 계속 저축척을 해주 축척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축척을 못 해준다는 것은 미량요소와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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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갈색 반점이죠. 반점이 형성되어 있는 포장인데요.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황가저 황갈색 반점 포장들은 여름 고온기 때, 고온기 때 다습해 갖고 뿌리 발달이 안 좋으면서 주로 나타나고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얘기해서뭐 철분이라든가 석회라든가 인산이라 이런 함량들이 많아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염류 피해 하나의 증상이죠. 그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게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조기낙엽이 미리 오는 증상. 그래서 뭐 8월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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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는 호흡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입이 이제 황화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염류에 의한 문제점은 질소나 미부소, 퇴비의 과잉에 의한 뭐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의 결핍에 의해서 양분를불균형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미세근, 어, 세근의 뿌리 발달이 안 돼서, 어, 안 돼서 뿌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장애이기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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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노라고 해요. 인삼 자체가 고사리처럼 올라올 때나 직전부터 실시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전년도에 작년에 어, 노랑병이 황증이 나왔던 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알가소일를 20kg을 100평에 살포합니다. 100평. 200평에 2, 2포를 살포하는 거죠. 100평에 한 포. 그래서 살포 시기는 가급적이면은 3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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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미노산인, 천연, 그, 프리아미노산인 아바나또와, 그 다음에 해조추출물 생리 활성제인 알게를 같이 혼합해서 살포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어, 옆면 살포, 어, 상면 관수하고 나서 옆면 살포를 해주시면 더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요거는 뭐 사진상으로 보시면 냉이 와서 오그로고로한냉 피해를 본피해 어, 증상이고요. 주로 이제 4월 상순경, 중순경에 이제 주로 서리가 한번 내리거나 지역마다 이제 서리가 오기도 하고 냉 피해를 많이 본는데 인삼이 출하할 때 0.5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주로 저렇게 냉 피해를 봐서 오글오글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입이 펴지지 못하고 나타나고 줄기도 억제돼서 땅에 붙어있는 그런 증상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같은 경우 는 거의 뭐인삼이잘 크지 않고 거의 유지만 하고 있는 증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엽기가 되면, 말 그대로 전엽기라고 하면 인삼 입을 형성하는 기간이죠. 인삼이 고사리처럼 쭉 올라와서 입을 펼치고 쫙펼 가는데, 이 전엽기 때 얘네들이 하는 일은 가장 죽을 굵게 만들고, 굵은, 뭐, 죽을 크게, 크기보다는 길이보다는 짱짱하게 만들면서 입을 두툼하고 넓게 만드는 주는 게 이때 전엽기 때 인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은 이 전엽기 때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냉이, 냉피가 가장 많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을 예방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 전엽이 잘될수있도록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분이라고 하면 뭐 비료 공급 아니라 실은 이때 영양제를 공급해서 잎들이 두툼하고 커지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그러면서도 죽은 작게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권장하는 제품은 알게와캐마그입니다 알게와 캔마그를 권장하는데, 거기에 좀 전에 말씀 모두싹이 이 제품들을 흡수 증진을 위해서 모두싹을 권장을 드리면서도, 또 전엽기가 형성되는 시점부터 나타나는 게, 실은 자 곰팡이, 그 다음에 전문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싹으로 인해서 좀 가급적 예방을좀 해보자. 모두싹 40, 해충싹 20, 캔마그 40, 알게 40. 이렇게 해서 물 20L의 연면 살포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입 경화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입을 전엽을 형성을 해요 5월 중순까지 4월 중순부터 약 대략 한 달이 안 되게 입을 키우고 두툼하게 만들고 죽을 두툼하게 만들고 짱짱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냐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전문의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됩니다 전문의가 형성된 이후에 6월 상 넘어가면 단접병이또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아, 어, 전문이나 탄저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봄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게 되면 죽을 빨리 입을 두툼하게 만들지만 경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연한 입을 좀, 좀 부드럽고 딱딱하게 만든다. 부드럽게 딱딱하게. 그 다음에 죽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줘야만이 바람에 의한 상처나 서로 간의 상처에 의해서 전문의 균이, 곰팡이 균이 다니다가 전문이 죽에 찍으면 인삼 자체가 이제 거기에서 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썩, 는경우들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어떻게 하면 짱, 더 이상 키를 안 키우고 짱짱하게 하고 입을 두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 때. 그래서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병도 예방하지만 인삼의 어떤 그 지상부 생육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건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제품이 저희가 권장드리는 제품, 액티브라는 제품입니다. 액티브. 액티브라는 제품은 입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캔마그는 광합성 증진도 하고, 입을 좋게도 만들어주지만,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 두껍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캔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와 모드싹을 한 차례 사용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살충제를 섞으시면 좋죠. 해충삭을 섞으셔도 되고, 일반 살충제를 섞으셔도 되고. 그 두 번째는 캔마그에 모두싹을 섞어서 또, 어, 한 일주일에서 최소 뭐 열흘, 뭐 많게는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교 살포죠. 하나 살포, 1차 살포하면 2차 살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어, 세포벽을 강화하고 강압성을 증진. 세포벽이 강화되면 당연히 강압성이 증진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벽이 강화되면 입이 굉장히 두툼해지면서도 강해집니다. 부드럽고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입이, 죽과 입이 경화가 되니까, 함부로 바람이나 이런 상처도 나지 않고, 기계적인 상, 물리적인 상처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병원균이 함부로 점을 찍어서 기공을 파고 들어가서 전문의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됩니다. 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사기에 의한 전문의 병, 어, 병의 억제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전문의 병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에. 자, 액티브라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여기 보시면, 도장 억제, 역병 예방, 뭐, 실은, 구근비대, 구비대, 고온극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액티브가 그런, 이런 이유에는 이, 만든 원료에 있습니다. 실은, 원료를 보시면, 캘프, 바스 캘프, 쉽게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의 원료와, 그 다음에, 이게 포스포스산에서 특히 아인산 계열인데, 아인산 계열에서 굉장히 체내 이동이 좋은 아인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스포스산 그래서, 옆면 살포하면 뿌리로 쫙 내려가고 뿌리로 주어면 뿌리에서 또 입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체내에서 이동을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병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량 요소까지 함유가 된 제품이 액티브다. 그래서 액티브를 써주면그 해서 굉장히 도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병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실은 또 고온이나 뿌리 발달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 자, 통상적으로 이제 그, 7월 달, 7, 8월 때면 이제 고온기가 되는데요. 인삼은 전엽기를 지나서 입 경화기, 6월 중순, 뭐 6월 하순, 이때까지, 어, 인삼을, 인삼의 뿌리도 성장을 시키고, 어, 나름대로 이 죽도 성장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8월에는 뭘 하냐. 인삼은 7, 8월에 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로지 호흡만 합니다. 왜?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인삼의 적응는 18에서 21도인데 18에서 21도 절대 안 나오죠 최소 30도가 넘어가니까 30도 이상에서는 양분을 전혀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호흡으로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때 7, 8일 때 병을 억제도 해야 되지만 인삼 자체가 호흡으로 버리는 양분을 많이 안 나가게 하고 최대한 입을 잘 보존하게 해주는 겁니다 입과 뿌리만 잘 보존되고 있으면 당연히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인삼은 8월, 9월, 10월이 되면서 비대가 자연스럽게 비대가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7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하는 일은 잎과 뿌리를 유지만 하자. 그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잎과 뿌리가 뿌리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특히 고온 피해를 많이 보겠죠. 물론 자. 삼장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도 많이 보겠지만 특히 이제 고온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온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국은 입이 고온 피해를 보게 되면 뿌리가 같이 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고온 피해에 장마, 또 장마가 또 장마도 있죠. 장마와 고온 피해. 그럼 장마는 일조부죠. 고온 피해는, 고온은 너무나 온도가 뜨겁고 햇빛이 뜨거운 경우. 뭐 반대의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것은 클라이언트라는 제품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입상이 있고 수화제가 있는데 여기 수화제예요 수화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바나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아미노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아바나또는 아바나또는 실은 어떤 장애를 예방하는 제품 쉽게 가뭄, 뭐 고온 그 다음에 스트레스 뭐 농약, 농약의 스트레스 뭐그 다음에 저온,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알게도 쓰이지만 그래서 이아바나토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입상은 실은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게 어, 도장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실은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 그, 그, 규소죠 그 수용성 규산에 의해서 광합성을 증진합니다 그, 장마기 때는 광합성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고온기 때는 고온에 대한 효과를 또 예방도 해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저희가 규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어, 온에서약 한, 영하, 이 2도. 영하 2도. 영하가 아니라, 그냥, 어, 온도 2도 차이입니다. 2도. 그 다음에, 고온의 2도. 쉽게 해서, 고온기 때는 2도 정도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저온기 때는 2도 정도로 위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실은 규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규산을 얼마나 수용화되고 잘 식물에 흡수할 수 있게 만드냐에 따라서 식물이 규산을 하면 광합성을 증진하기도 하고 고온이나 냉도 예방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이런 제품이 클라이언트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아바나트를 넣음으로 해서 장마와 고온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조부족과 고온을좀 동시에 한번 잡아보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거기에 모두싹을 넣어서 병해충 예방 내지는 흡수에더 촉진 이걸 보는 게어 1차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마찬가지로 모두싹과 클라이언트의 캣마그 캣마그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제품이죠 그래서 어 반드시 아무리 식물이 잘 버틴다 하더라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없으면 세포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세포 원소 하나에, 세포 원 하나에 반드시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고 칼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를 구성하는 팩틴이 칼슘과 마그네슘하고 같이 연결해서 세포를 잘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두 번째로는 모스사 클라이언트 캔마그. 그래서 이 제품 1차와 2차를 대체적으로 뭐 7일, 10일, 뭐 많게는 한 15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호 살포로 한 2, 3회. 그래서 2, 3회 살포해 주시게 되면 7, 8월 고온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기가 잘 넘어가면 당연히 조기 낙엽도 방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도 증진이 되고, 그다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온기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가면 호흡작용이 너무 강해서 있는, 몸에 있는 양분을 다 빼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뿌리가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졌어요 7월달이 넘어서서 이제 잘 만들어진 제품을 비대를 시켜야 되겠죠 근비대기가 오면 배트, 성상적으로 이제 어, 저녁의 온도 야간의 온도가 이제 최소한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모든 과일들이 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삼도 그때 오히려 인삼의 무게를 증진시키고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로는 어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대를 시킬 거냐 그래서 8월 상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인데 뭐 10월 때는 잘 살포하지 않을 겁니다만 8월하고 9월 초까지 주로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구근을 비대를 시키는 액티브와 아바나또를 같이 해서 모두 싸워고 살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근, 뿌리 쪽으로 입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밀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8월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캔마그 아바나뚜를 써서, 마찬가지로, 어, 입을 잘보존하면서 생육을 활성화시켜줘야 뿌리 발달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때도 액티브 아바나뚜, 캔마그 아바나뚜를 써서, 어, 근을 비대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별 치유인데요.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어 인삼의 이제 기본적인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환경적인 뭐 기계적인 장애라든지 물리적인 장애도 같이 나타나겠죠. 통화 동해피해. 해빙기때이제너 토양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일어나면서 동해피해를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피해가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이게 뇌증의 머리에 그 뇌두에 곰팡이가 형성돼서 그. 인삼이 이제 곰팡이로 해서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장애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리 피해 아까 냉해 피해 보신 것처럼 어떤 구룽지가 형성이돼 있고 바람의 흐름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주로 4월 초중순에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보죠 뭐 북쪽은 이제 5월 초순까지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온도의 급격한 편차에 의해서 서리가 나타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 습해 어 이제 통상적으로 그 논토양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논토양에서 물빠짐이 뭐, 한, 두세 시간만 물에 잠겨도 인삼 자체를 뭐, 거의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해에 대한 것은 미리 배수를 좀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장애. 이제 뭐, 40도라고 하는데 실은 35도만 돼도 인삼은 고온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온 40도 같으면 뭐, 단단히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30도만 넘어도 고, 광합성이 중지되고 오히려 호흡에 의해서 양분을 유실하는,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장애들이대해서 동해서리, 스펙, 고온장애 근데 이런 장애가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나온 즉시 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즉시 근데 그 제품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아바나또와 알게를 같이 혼합해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빠르게 장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애를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고래고래 고레,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